Okay. 9시, 주세요, 자, so, you guys love our live stream so much that we started t o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갑자기, 네, 갑자기 저희가 예고편하고 있는데 아, 갑자기 나타나져서 누군지 네, 굉장히 궁금하실 네. 것 같은데 네. 우리 엔젤 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MC 선화의팬인데 진짜로 누대까지 네. 저를 보러 네. 또 우리 제가 아. 아미들 만나러 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반갑습니다, <웃음> 여러분. 네. <웃음> 제가 오늘 굉장히 선화님하고 아미들을 만나기 위해서 네. 아주 큰결심으고 모험을 떠나서 때까지. <웃음> 맞아요. <웃음> 이렇게 왔습니다. 인천에 동대까지 어... 왔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널 진짜 다루고 아주 좋은 추억 만들고 갈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아미들 보니까 어떠세요? 아, 진짜. 아니, 어제 생방 네. 스트리밍 할 때도 봤는데 네. 그래서 뭔가 네. 더뭐 낯설지 않고 네. 좀 친숙한 거 네. 같고 저만. 어, 네. 저만 <웃음> 봤으니까. 근데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쁘고 아, 예, 네. 진짜 너무너무 멋지신 분들이것 같아요. 음. 물론 제가 영어를 못하는 관계로 <웃음> 말이잘 통하진 않지만 아니, 그래도 아미들도 아, 다르고. 때문에 네, 아까 네, 막 보이려고 네. 나오니까 뭐, 눈이 막 네. 다 눈이 막다 그쪽으로 막 달고 아 진짜 너무나 지금 아주 너무, 너무 감사해요 아 아니 내가 제가 진짜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비치에서 응, 노래하면서 같이 놀아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아, 마이크 드라 뭐. The score. Oh my God. Zero. <laughs> 자, 점수는! <Yeah. 웃음> wow! yeah, yeah, yeah. wow. <웃음> <speaking> <laughs> Let's see! Right Score! 100. Ah, Norebang! Oh. It was amazing just being able to sing and have fun with your friends as well. So it was really really nice. Everyone should come and do it. y yeah. a How was Norebang today? It was amazing. I love to sing. I have, I have something like this s t u p at my house. So I can actually just do it at my house. But actually like, going to a place where that it was at, like this room is really cool mm -hmm. so u um, yeah it's great okay lauren how is different from american like karaoke okay. <laughs> this like the room is so much nicer and the door actually closes because a lot of the ones that we go to the door doesn't close all the oh way. <laughs> and they're just not as nice but this is like so nice and like just you get a nice view of hongdae down here mm -hmm. oh so, uh, yes. yeah You e n yeah. 오늘 이렇게 아미들하고 함께 즐기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진짜 저는 제가 선아님 덕분에 이렇게 우리 외국 아미들하고 이렇게 노래를 보이들러를 같이 하실 거라고는 꿈도 못 꿨어요. 진 진짜. 즐거우셨어요? <웃음> 너무, 재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아 정말? 아,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는데 노래로 통일이 돼가지고 아, 그렇죠. 아,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아, 선아님 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 우리 선아님들 많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어머 감사해. 감사합니다. Good d r